그 사람이 외로운 사람들이 이 가운데도 지금 토을살이 하다가 온 스님들도 많이 계실게요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참 여럿이 모여볼 것 같으면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에, 서론이 너무 이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거나 이제 시계를 살살 살펴봐야 되는데 저 시계가 잘안 보이네 그래, 시계 좀 주세요 막 30분 이상 까먹을 뿐네. 제일 첫째, 이제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선과 유리라고 말씀할 때, 에 선과 유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에 우리는 초성 예불 때 항상, 개향, 증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지연향 광명원대 주변 벗계라고 하는 그 오분향 예를 항상 접속고 있습니다 그 오분향 예가 개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능단지악하고 능수재선구여 능이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는 것이 개다 단악수선하는 것이 바로 개다 정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심 대성하야 정부 태전고라 마음이 참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직심이 시불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깊이 믿어가지고, 결정코 그 자리에 꽉 그만 붙배기로 자리를 잡고, 다시 이거 뱉기는 할거 없다. 열번 주고, 백번 주고도 이 화도 하나 탑하는 일 뱉기는 없다. 하는 마음이 결정이 돼서 결정코 퇴전함이 없는 것이 이것이 정향이다. 해향이라고 <웃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어 신심의 상어 신심의 항상이 몸과 마음 가운데 에, 내외 관찰이라, 그지? 상어 신심의 내외 관찰이라. 항상 이 몸과 마음 가운데 안바깥을 옳게 바로 관찰한다, 이겁니다. 이 몸띵이라고 하는 것은 관신 무상, 이 몸띵이라는 건지는 무상한 것이다. 거품띵이 한 가지, 비지띵이 하나가 가지, 여러, 여러 여겨진 여몽한 포령이다, 이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몸띵이. 한숨 내쉬고 들으시지 못하면 죽음이니까. 심으로 무상한 것이다. 이 무상한 줄을 바로 알아야만 무상보리심을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무상보리심을 바란 사람이야말로 무상보리심이야말로 무상가득이라 어떠한 상으로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유종이라 무상심을 재관생멸무상심이 즉시 무상보리심이라 생멸무상한 줄 아는 마음이 직시 무상보리심이다 바로 이것이 무상보리심이다 했으니 제일 첫째 생멸무상심이라고 하는 무상은 덧덧하며 덧없다 덧덧할 상자고 두 번째 무상보리심하는 무상은 우이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이상은 없다 이말이에 최고 최상 최대 최존 최상 최제일이요 마바냐바람의 최종 최상 최제일이아 하듯이 단경에 있는 말씀이죠 마바냐바라미요 최전 최상 최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상급이고 제일 가는 법이다 더 월드 그레이트 베스트 넘버 원 하는 소리를 저 서양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제일이고 가장 이것은 최상급이다 베스트 넘버 원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와 같이 신심의 내외를 갖다가 바로 관찰하는 게 지혜다 이랬고. 그 다음에, 해탈양이라는 것은 능단 일체 무명결박이라 일체 무명결박을 탁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일체 망상을 갖다가 돈단해버릴 수 있는 것. 화두를 완전히 타파해가지고, 모든 미세유지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것. 일년 중에 60찰나가 있고, 일찰나 중에 900생멸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 망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생각 가운데 60번을 찰나 하는데, 60 찰나가 있다, 이 말이야. 찰나라고 하는 것은 108분지 1초라고 해요. 1초를 108로 나눈 것이 1찰나라고 한다고 해요. 뭐 사실 그런지 어떤지, 이간뭐 정확하지 뭐. 이 1찰나 가운데, 100분지 1초 가운데, 이 말이야. 900생멸이라 900번을 생멸한다, 이 말이야. 낫다 죽었다, 낫다 죽었다, 낫다 죽었다, 이란다, 이 말이야. 우리 망상신이 그와치 무서운 것이다, 그말 일념 중에 60찰나가 있고, 1찰나 중에 900생멸이 있으니, 이 900생멸을 갖다가 막 끊어버린, 어떠한 녀석 앞처로 말이지, 돌로 가지고 풀 눌러놓은 거면, 그로 임신 눌러놓으면 뭐풀 없는 것 같지. 나중에돌 들고 나면 부러지가 그냥 있기 때문에 더 무성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는 소용 없는 기고 근본 무명이 탁 끊어져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 그냥 말로 일년 중에 육십 찰나요 일 찰나 중에 구백 생멸이라니그것이탁 끊어지는 게 능단일체 무명결박이라 무명결박 그 무명초가 딱 끊어져 버려 이것이 해탈량이다. 칼지겨냥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 각찰상명하야 통달무에라 창의야말로 통달무에했기 때문에 각찰상명이라 언제나 밝고 밝거든 언제나 밝고 밝게 대명천지 밝은 날에 뭐 묻기는 뭘 길을 물어 고속도로에 올라가지고 길을 묻기는 뭘 물어 슬슬 가, 가는 것 뿐이지 응? 속효심도 내지 말고, 나태심도 내지 말고, 슬금슬금. 가다 보면 해도 될 때, 아니 올까, 뭐, 우와, 해도 될 때, 뭐, 많이 정해져 있다, 이거야. 이것이 해탈지견으로 참, 그야말로, 등등이문하고, 이문등등 해서, 참, 참, 어법에 자제하고, 말이지, 의식에 자제하고, 뭐, 멋이든지 다 자제해, 자유자제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군 법신양이라고 하는데, 선과 개라고할것 같으면 은 제일 첫째 개향이요 둘째는 이제 정향, 정향이 그게 선계라고 합니다 정향을 선계라고 합니다 정향을 선계라고 하는 이유는 선정에 일단 딱 들어 화두가 일념이 딱돼 있을 때는 무슨 지계이파계이개행을 지키게 있고 개행을 파할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선정에 일단 딱 들어간 이상에는 지게 파괴가 그자리는 자리, 그 있을 수 없다. 이말이에 일단 선정에 들어가려고 할때으면 개섭이 웃고서는 또 선정에 들어가는 자세가 있을 수가 없지요 일단 위계를 잘 지킴으로써 개, 개, 개, 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선정에 다 일단 들어간 이상에 있어서는 지게 파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무작계라 더 지을 것이 없는 개다. 이랍니다. 그 무작계의 이게, 그러니까 네, 에? 인계생정의 인정발해라그랬거든 개를 인해서 정이 생기고 정을 인해서 지혜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따지고 볼것 같으면 개와 선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웃음> 개기가 견고하여서 정수가 증청하고 개의 그릇이 견고해야만 그릇이 튼튼해야만 정수가 증청하고 선정의 물이 그 가운데 딱 맑게 가라앉을 수가 있고 정수가 증청하여서 해월이 방향이라 지혜의 다리 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하치 사람이 일년 중에 구백생별이 일찰나 중에 구백생별 그러니까 일년이 육십찰나요, 육십찰나가 구백생별이 있으니까6 육구오십사 아. 오백사십인가 어구0이 아니오 천사백 일이죠 아니 오만 사천 오만 사천 년이 일어났다까지 다 일어났다 그렇죠 일천 나간에5만 사천 년이 일어났다까지 한다 일년 중에 이렇게 흔들리니 그냥 속에는 구정물만 꽉찰 수밖에 좋은 생각 구진 생각 좋은 생각 구진 생각 좋은 생각 구진 생각 허만상허허허허 염관 제한 순사가 저녁을 잡수고 가만 앉아 있다 보니까 저 법당 축대 수자들 둘이 무슨 얘기를 희덕거리고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향풍이 진동을 하더랍니다. 향기의 바람이 확 진동을 하더니 천동천녀가 보다 내려오니까 그 뒤에 팔부신장들이 내려오고 희방고살들이 와서 그 수자한테 합장을 하고 하게 절을 하고 마다 뭐 경청을 하고 있더랍니다. 얼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갚아버리고, 이 수자들이 또 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끌껄거리고우고이러는데그 천둥, 천녀말, 천인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좋은 향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막 푹푹 하고, 꼬름 탑답한 냄새가 막 그냥 아주 악취가 풍기되기만은, 아,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똑, 돼지, 대가리 없는 돼지 귀신 같은 게, 막, 오면서 이 신임내 발자취를 싹싹 싫으면서 침을 탁탁탁탁탁 뱉으면서 쫓아다니더라는 게, 흐, 이상하다. 그런 난 뒤에 그 신임내를 또 불러가지고, 너가 아까 무슨 얘기들을 했노? 어제 그 시간에 무슨 얘기 했노? 처음에는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대한 얘기를 해놨고, 그참 백천만 금난 여우지 인생문 받기 어려운데 우리가 인생남들인 인생됐고 말이죠 불법 남부인데 우리 불법만 내참중대가지고 정법만 내 우리 공부하지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이 좋은 얘기를 자꾸 날에인내는 이렇게 공부를 했단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 하이 좋은 얘기만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중에는 또 말했지, 무슨 변덕이 나가지고, 이뜨거할까 뭐, 만날, 뭐 술에 속탄거 같고, 물에 물탄거고 만날 해봐야, 이거 죽다 먹은 자리고, 이거 막때려치버리고 우리도 장가나 갈까? 장가가지고 신랑, 가시나 나 얻어가지고, 신랑, 된장이나 뽀글뽀글 찢어가지고, 신랑, 묵고, 막, 가지건 뭐, 그래서 살다 죽지, 뭐, 우짜고 막, 시시껍지, 간 소리를 아무개는그 속한이 가가지고, 뭐, 우짜고우짜고 산다네. 아무개 그거는 뭐, 웃잔다네. 막, 오만, 시시껍지 간 소리. 자꾸 했다는 거라 그래서 영간제한 선사께서 막또 암실에 무인계 나라 어두운 방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신목이 여전 호물이라 신의 눈은 말이지 전기불 같아가지고 번개불 같아서 탁뜬 만한 것도 새내버리지 않나니라 진이 건성고 이라가 치극정성 다해서 호위를 하다가 파련노마 소각제 기르니라 파려히 그만 노하고 꾸지지면서 발자취를 실게 되느니라 하신 그 개성을 얽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음, 에, 개향, 전향, 해향, 이것은 마치 삼층무각과 같아가지고, 뭐, 부처님께서 그 비유를 그런, 비유경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지혜와 광대하고 해탈지견이 아주 자유자재한 것을 보고 좋아가지고, 마치 높은 누각에 가지고 보니까 아주 전망이 좋단 말이에요. 이집 누가 지었노? 대목이 지었다. 아이 나도 이런 집 지어달라 가야지. 그래서 대목한테 가지고 여보시오. 날 3층 집이나 5층 집이라 그 집좀 지어주시오. 그냥. 아, 그러지요.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아, 이 사람 자꾸 땅만 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보시오. 아니, 내 3층 집 지어달라 하니, 3층 집안 지어가지고, 왜 자꾸, 이거 뭐, 1층만 짓는다고, 이이 뚝딱거리고, 이 앉았노, 니까 아니, 3층을 짓려면, 1층, 2층을 지어야 된다. 아 1층, 2층, 그건 나한테는 필요 없단 말이야 아니, 오직 3층만 지어달라고 3층만. 나 3층이 좋아서, 내가 3층만 쓸라카지, 뭐, 1층, 2층, 나한테는 그거 쓸 필요가 없다고. 이 가는 사람은, 개향과 정향을 무시하고, 해향만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개향이 기본이 없이 어떻게 말하자면 정향이 생기고 정향이 없이 어찌 해양이 생기야 인계 생정하고 인정받아 응? 그래서 개향할 적에는 이몸뚱이 번에 망상을 꺾기 위꽉 묶어 놓는다 요것도, 요것도 하지 마라 요것도 하지 마라 요것도 하지 마라 요것도 하지 마라 딱 묶어 놓는 게개향이요 그래 꼭 묶어 놓으면 구정물이 저갈아는단 말이에요 부정물이 다가다앗고 위에 맑은 물만이 좀 조용하게 남거든 맑은 물만이 남아있을 때 하늘에 달이 확 환히 비친단 말이야 이것이 해향이라 그렇지만 은 개향이 부실해가지고 함부로 했을 때찌그리가 도로 일어난단 말이야 그릇이 함부로 흔들렸을 때 그러니까 맑은 물만 은 놔두고 찌그리기만 탁 드러내버린단 말이야 싹, 음마 쪄놓고 밑에 앙금 한지가싹 덜어내버린다. 이게 해탈향이란 말이야. 찌꺼리기를드러내 놓은 물, 그 물은 흔들려도 맑은 물, 안 흔들려도 맑은 물, 식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요게 해탈지견향이다. 요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선시 불신 이요 교시 불어라 소리는 우리가 많이 드러내려오던 소리인데 율시 불행이라, 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많이 써오지는 않는 그 다음으로 쓰는 문자입니다 선교가 무일이면 뭐 성한제와 선하는 사람이고 교하는 사람이고 간에 율이 없을 까 같은 그럼 중이 어디 있느냐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지키 계심니다 예, 능지부와가 네, 능지, 능지 다이 하고 우리가 개를 받았다 이 말이. 개안 받고 중이라는 사람은 중 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고 하는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해서 어. 생겼느냐? 뭐시네? 대강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뭐, 천성, 이런 얘기 안 하면 또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천성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번 500대중을 거느리고, 비라냐촌이라고 하는 마을을 또 가셨는데, 비라냐장자촌이라고 해서, 비라냐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 촌장이 돼가지고 있는 거부장자인데, 그 마을에를 또 갔더니, 부처님은 그만 누가 보든지 하면 참 얼굴만 쳐다보면 반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님 얼굴이 참30 이상 8 0종으를갖춰가지고 마치 그만 동쪽에서 돌아오는 만월과 같이 후, 뜨러나신다이 <목소리가> 말이지. 기신이 접정 이후에 증청수라 그턱 안정된 물이 호수의 맑은 물과 같이 보인다 이 말. 감마견이에 대해 환심이라 보구성 그냥 그대로 환심을 낸다 이 말. 그 옛날부터 포교라 누구한테 포교전도한다고 할지게 말로 죽게려 가지고 하는 것은 설교포교라고 그러지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얼굴만 보고서도 그냥 감화가 되는 것을 감화포교라 그럽니다. 문화명자 하면 면삼도요, 견화형자 하면 득의 탈이다. 내 이름만 듣고서도 그냥 환희심이 나고, 그 사람 얼굴만 보고서도 그냥, 그냥 기쁘고 즐겁고, 에이,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감화포교죠 도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부처님을 보고 와서 엎어져 절을 하면서, 에이, 부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아 한거가 다 됐는데 4월 보름날이 다 됐는데 결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 숲속에서 결제를 하겠는데 천성 숲속에서 결제를 하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 걸식하는 것이 근본이다 비구라고 하는 말은 걸사여 빌어먹는 선비다 안으로는 법을 빌어가지고 법신을 장양하고 밖으로는 밥을 빌어가지고 이 색신을 전향하고 모든 시인도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법을 베푸는 것이 비구다. 네가 이미 나에게 귀를 해가지고 나를 신봉한다면, 네가 밥을 베풀겠느냐. 석달 동안 스님네에게 고향을 올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이제 신입 내한테 석달 고향 올리고 있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날 저녁에 마섭이 되었습니다. 천마한테 그만 홀려버렸어요. 홀려버려 가지고 신입 내한테 고향 올릴까 금 잊어버려서 완전히 약속을 한걸 그냥 왕창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석달동안을 왕창 잊어버어 천마의 마섭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어버려 가지고 우리는 뭐 고향 올릴 생각을 안하니요 우주 대여지 해줄 재주 있나? 고향 올린다고 약속해놓고 고향을 올리시고 주 밥을 안 주면 뭐, 네? 너무 뭐, 뭐 무슨 뭐 누구 믿고 신랑 뭐뭐 뭐, 뭐 장가 못 간다는 식으로 아 이게 그 사람 믿고 뭐 어디 다른 데 구하해 볼 텐데 구, 구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안것 동안에는 다그숲 속에서 그냥 사는데 천성 얻어 먹을 이라는게그 집에 안 가면은 그 비라냐 장자 집에 안 가면은 어디 뭐 어디 얻어 먹으러 갈길가 없어. 그래가지고, 비구들이 빈바리때만 들고, 비, 비 돌다 보니까네. 바로 옆에 있는 숲 속에, 500마리의 말을 끌고 다기는 말을, 말장사하는 그, 마, 음, 말장사꾼들이, 500마리의 말을 끌고, 그숲 속에서 역시, 우기, 비를 피해가지고, 거기 그숲 속에 살고 있더라. 그 천성 사람사는데 가서 바리떼 내미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 가서 바리떼를 또, 우리는 걸사들입니다. 내밀으니까. 주고 싶은 게 뭐, 천성, 말구리 베끼는줄게 없단 말이야. 마음액이라. 그래, 마음액을 갖다가, 어? 한두 베끼씩 준다. 부처님한테는 부처님 몫으로 두 말을 주고, 대량 비구에때는 한말 가옷을 주고, 중량 비구에때는 한말을 주고, 소량 비구에때는 일곱 대 반을 줬다. 그랬는데, 그 말이라는 게 뭐, 대둔지 소둔지, 뭐, 요새 말인지 옛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 키가 장육급신이니까, 열 여섯 자니까, 부처님 키가. 요새 짜로 치더라도 열 여섯 자라고 할것 같으면, 요새 말로 두말 잡수해야 될게요. 키가, 아? 키가 장육급신이, 대들보 많지, 지둥 만치 키가 적어도 큰데 말이지. 이만지 큰, 큰, 덩치 큰 양반이 그스태미나를 채우려고 할것 같으면 말이요, 어? 두 말은 잡수야안되겠소 바보 하루에 한대 자시는데. 이래서 그 보리잎 마멜을 얻어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말이지. 이래 밀초식이라 이렇게, 이렇게 보리떡같이 이렇게 있어요. 어? 짜파티 이랬는데 지금도 인도 가면 그 보리개떡 팝니다. 보리꽃도 옛날 우리 초원에 보리개떡이야 젊은 시절에 보리개떡이 뭔지 먹어보지도 못 하실게요. 나이 좀지긋다시피 옛날 다 보리개떡 다 잡숴 봤어요. 꼭 보리개떡 같은 거 만들어 팔아요. 인도 가면은. 근데 그 보리개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밀초식이라 그래요. 그걸. 부처님한테 올렸다는 거예요 석달 동안을 마음을 잡섰대요 그석달 동안 마맥을 잡선 이유가 무엇이냐 어째서 석달 동안 을 부처님 같은 양반이 마액을 잡섰느냐 오백 비구와 더불어 마액을 먹었느냐 그 이유를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과거 그 무량급전에 유이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세하셨었다 그 유이불 세상 때에 산왕바라문이라고 해요. 산왕 대신이라는 산왕입니다. 산왕바라문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500자재를 제자를 거느리고, 그, 한 동네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에 국왕이 유의불를유입부 유이불 부처님을 신봉해서 부처님 그 많은 제자들을 청해다가 고향을 올려서 그신인자들이 고향을 다 받아, 받고, 바로 때에다가 병들은 비구들을 위해서 병들어서 말하자면 고향청장의 모든 비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탁 가는데 요새 비닐봉다도 없으시니 뚜껑을 덮지도 못하실게요 그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구한 냄새가 소울 슬퍼지니까 그 산황바람이 그만 질투심이 났다 이 말이야 외도니까 말이야 진공 실시 때, 지금, 마음액이나 참먹을 놈들이 말이야. 저 왕궁 공양을 받는다고. 제자식 들은 마음액이나 먹어야 마땅할 놈들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왕궁의 공양을 받다니. 우리는 이제 배가 딱졸촐 고파 죽겠는데. 또 묻고 저기, 저, 저, 저기 바다가 가네. 이렇 하고 욕을 했다는 거야. 그 악은 일구가 악한 말 한마디 한 것이, 싸이고 싸였다가 금생에 와 가지고 신랑 5 0 0 비와 더불어 말이지 석달 동안 마음을 먹고 어? 지내게 했더라 그 인과에 대한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석달 동안 마음 잡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가끔 모든 경전 가운데 서기 숙책을여하 마음액으로 정동무의 아리라 옛날 빚갑기를 갖다가. 채를 갚기를 갖다가 내가 석달 동안 음행 먹은 것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을 것이다. 꼭! 갚아야 된다, 이게. 빚진 건채없서도 갚아야 된다. 이게 안 갚고는 못 던진다, 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일이 있는데, <웃음> 그때 이제, 아, 온 대중들이, 저, 여름 내가 그냥 굶, 다시피그놈 뭐, 굶다시피 그놈은 뭐, 막 밀개떡 그 짜파티만 먹고 살라니 죽을 지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못 걸린 존재가, 목련존자는 덩치가 크고 신통제일이라고 안 합니까? 신통제일이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덩치도 크고 기운도 천하장사에다가 36가에다가 18개에다가 뭐 요새 말로 하자면 뭐 당수, 유도, 태권도 뭐아예뭐 못하는 게 없어 기술이 말이지 목련존자한테 육군비국 가운데 많다가 이걸 배웠거든 이걸 이걸 주먹치기 하는 걸 배워가지고서 나오 어디 가서 뭐 여기 좀 터져가지고 그래 돌아왔거든 그 그래. 다른 비구들이 오늘 어디 갔다 왔노 이렇게 오늘 법문하러 갔다 왔지 무신 법문했노 이신설법이라 몸뚱이로서 설법을 했는데 순용방술이라 순전히 방맹이 술법을 썼다는 거라 고 이신 설법에 순정 방설이라 몸뚱이로 설법을 하는데 순년이 방명이술법을 썼다 그 육군 비구 가운데 그 남타 비구가 그 아주 태권도 꽤나 좀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외도들하고 싸움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막 박치기도 잘하고 어쨌든지 패기도 잘하고 그 그래 가지고 부처님한테 또 말썽을 부리고 말썽을 끼치고 그랬는데 목걸전조자가 신통이 아주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리가 할 것을 말이지, 못걸륜자는 백리를 나요. 걸음을 걷, 그, 그 때만 신통이 아주 막 자, 자유자재해가지고, 저, 설산 안욕달지라고 하는 그 설산 히말라야산 밑에 안욕달지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 가면은 자연갱미, 무주갱미라고 주인이 없는 갱미라고 하는 쌀이 막온들판에 났다는 거라. 근데 그 무주갱미의 그 쌀을 말이지, 밥훑어다가좀 예? 배고픈 사람보다 이보다 병난 사람도 쌀 먹어가지고 싫은 그 밥을 먹으면 쌀밥 좀 먹으면 말이지 병들 다 낫는다 이거요 여러분 그놈 말이에 짜파티 그말이에밀개떡만 먹고 말이야 막다 설사병이 나고 그냥 뭐이징병이 나고 그냥 뭐 아파 아파 전신이 맛 아파 죽는다는 게 아파 죽네요 뭐죽느러시고 개코고 못 하겠다는 거라 전부 말 예?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주백미정 갔다가. 먹, 먹으시면 어떻고 싶어서 부처님한테 가서 절로 하고, 제가 신통이 시니까 가서 그무주경미를좀쫙 훑어올 모양이니까 갔다가 좀 우리 해먹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네. 지지못 걸려. 그치고 그쳐라, 못 걸려나. 너와 같은 대장부, 신통이 있는 사람은 신통으로 날아가서 그걸 가주지만 신통 없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신통 없는 사람, 내좀 데리고 가죠, 뭐, 말. 말키, 내가 가사짜라 붙잡고 신랑 내가 막, 요새 말로 축지법인가, 무엇인가, 막, 신통, 신족통으로 막 날라가서 좀가져면되요네가 있을 때 그렇다고 하지만, 미래의 말세뭐 모든마다 뭐 복이 열분 중생들이 났을지, 이러면 또 어떡하란 말이냐. 그할 그러니까 말이 없거든. 너와 같이 과와 같은 신통 묘술 같은 그런 것을 부려서 현이 혹중 이상한 나타내가지고 많은 대중을 이혹하게 하면, 영 불법, 영 불구준이라, 불법으로 하여금 오래가지,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느니라, 영 정법 불구주, 정법으로 하여금 불구주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느니라, 되느니라. 이랬거든. 영 정법 불구주라고 하는 바람에 정법으로 하여금 구주하지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한다 하는 바람에 뭐 목걸 린전자가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났거든 목걸 린전자가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사리불 전자란 말이야 사리불한테 와가지고 에이 진작 맞으냐 오늘 부처님한테 하나 뭐 근이 하러 갔다가 닌장 구사리만 실컷 맞고 내가 혼나고 왔네 가거든 부처님 뭐라고 하셨는데 아 그거 좀그좀 불태다 목당이 그 노장이 그뭐뭐뭐나로 하더라고 말이여 예? 뭐라카면 뭐라카 뭐라, 뭐 나구로 하더노 그런 짓 하다가는 영 정법 불구주라 가더라아 그래 영 정법 불구주라 소리를 탁사위을린다는 듣고 지혜 제일 사위을린자니까사위을린다는 가상 머리가 좋거든 탁그 소리를 듣자마자 영 정법 불구주가 있을진데는. 영정법 구주법이 있을 거 아니냐 정법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짓이 있다고 하면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법도 있을 것이 아니냐 이래 가서 부처님한테 가사장삼을 이복을 제정하고 가서 합장공경하고 장계 차수하고 가서 물었어요 이 백분은 부처님에게 사로 말씀 드리기를 부처님께서 영정법 불구주라고 하셨다며요 그래 그랬다 그러면, 영, 정법, 구주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정법으로 하여금, 헷, 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거, 칠불을 다 들먹을 했습니다. 과거, 비부하실불은 말이야, 이 세상에 출세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정법이 몇 해를 갖고, 제1식이 불은 어떻게 몇 년을 갖고, 제3뚱, 구류손 불은 몇 년을 갖고, 제4, 에? 군화, 모니불은 몇 년을 갖고, 제5, 에? 지금 뭐, 에? 구류선불, 구나무니을 가서 불은 몇 년을 갖고 이랬는데, 개법이 있는 불법은 오래 갖고, 개법이 없는 불법은 아주만 짧았다. 불법이 오래 가지 못했다. 그랬거든. 그개법이라는게 뭔데요? 그러법 그런 게 있다. 아, 개법 다. 이게 바라태목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바라태목자, 바라제목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유, 그렇게 좋은 말하지 못 자가 있다면, 저것을 말씀하시지요. 우리 시략학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네. 지지, 사립을 그치고 그쳐라, 사립을 라새 <웃음> 옷을 뜰어가지고 일부러 옷 집을 필요가 뭐 있느냐. 새 옷이 오래되다 올것 같으면 분역이날 것이다. 그때 지울 것이니다부덕봉고에 응. 고의를 갖다짓지 않는다, 이 말은. 종종성, 종종명, 이 다음에, 종종성, 종종명, 가지가지 성바지, 가지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지방에서, 가지가지 지방에서, 긴가, 박가, 최가, 강가, 윤가, 다 여기, 윤, 윤고집이 강불대지, 뭐, 무신, 마약한 말이야. 긴가, 박가, 최가, 참, 모인다, 이기라. 통서남북에서 각성바지가 모이다가 볼까같면 전라도사랑 사람, 경상도사랑, 사람, 수박 모이다 보면 성질이 마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때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가지가까지 가지 또 별놈들이 많은 가운데 사람이 많다 하면 거서 좋은 사람도 많고 그것도또 사고 뭉치도 많기 마련이다, 이말라 그래서 정법 가운데 군역이 날 염려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개법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더 가는 거